네 안녕하세요. 보포인트 조정원입니다. 이번 어, 시간에는 이전에 한번 소개시켰던 그앱 인벤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을 안드로이드 앱을 제작하는 과정들을 하나씩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 이전에 제가 어, 소개시켰던 앱 인벤터로 검색을 하셔가지고 이쪽 사이트로 이제 들어가시면 되고요. 혹시 이전에 제가 그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공개했던 그 강의를 아직 보지 못 하셨다면은 한번 보고 오시면은 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요앱 인벤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별도의 가입보다는 요거는 이제 구글 계정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어 크리에이트 앱이라는 어 버튼을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구글 계정에 로그인 하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로그인을 하면 은 자동으로 이러한 어, 프로젝트 페이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만의 그런 프로젝트 페이지가 하나 생성이 되고요 이건 제가 제일 마지막에 어, 테스트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화면은 아마 빈 화면 혹은 이쪽 화면으로 아마 나오게 될 것입니다 자 우선은 앱 인벤터를 배우기 전에 왜 우리가 앱 인벤터를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 혹은 앱 인벤터의 어떤 장단점 예,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앱 인벤터로는 안드로이드 앱을 제작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 iOS 제작을 위한 앱 인벤터 같은 경우에도 예전부터 한 2015년 16년, 16년? 예, 그 전부터. 이렇게 나온다고 정식적으로 나온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은 이렇게 공식적으로 개발이 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일부 그냥 개인 개발자들이 좀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프로그램이 어려우신 분들한테는 저는 추천을 합니다 어, 저도 이제 안드로이드의 개발 교육들을 일부 학원이 있는데 어, 앱 인벤트부터 한번 제작을 해보라고 합니다 왜냐면 안드로이드 앱을 제작을 정식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자바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해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구글에서 나온 이제 코틀린이라는 언어를 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사실 저도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많이 어려워해요 그리고 처음 접하시는 분들한테는 그것을 자바 프로그램이라는 그러한 어떤 클래스 아니면 캡슐화 뭐 이런 것들을 어 하기에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그 프로그래밍 과정들이 프로그래밍 어려울 때이 블록코딩 방식의 형태 그러니까 어 우리 자녀들하고 같이 할수 있는 그런 스크래치 방식하고 거의 동일해요 거의 동일합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앱이라는 형태가 들어가다 보니까 사실 저는 요거를 이제 자녀들하고 같이 한다고 했을 때는 고학년 정도? 약한 4학년에서 이제 5학년 정도 됐을 때부터 좀 하라고 좀 권고를 드리고요. 그 전에는 이제 만약 자녀분이 어떤 IT나 이런 컴퓨터에 관심이 있다면은 어, 스크래치부터 좀 하라고 그렇게 권고를 합니다. 그래서 스크래치를 만약 할수 있는 정도 수준이면은 한 번쯤은 도전을 해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보통 이제 뭐 아버지하고 어머하고 같이 만약 한다면은 어, 이렇게 부모님들도 바로 배울 수 있는 예, 그러한 코딩 기법, 블록 코딩 방식이 바로 앱 인벤터입니다. 근데 이것이 그냥 단지 블록 코딩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어플리케이션 게 안드로이드 앱을 제작하는데 많은 제한이 있냐? 어, 전혀 그러지가 않습니다. 거의 상용 앱을 어느 정도까지는 만들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앱 인벤터를 이용해서 어떤 거를 개발을 할 것이냐. 그리고 앱 인벤터를 이용하면은 여러분들이 아두이노의 그런 하드웨어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최근에 이제 이렇게 클라우드 서비스에 있는 데이터베이스하고도 다 연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상용 어플리케이션을 정말 만들고 싶다 앱 인벤터로 그러면은 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하나하나 상세한 것들 아니면은 이제 이 우리가 버튼이나 그런 것들을 제작을 할때 이제 UI 제작기나 그런 것들 상세한 것들은 앱 인벤터로 조금 제작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겠지만은 그래도 앱을 제작을 해서 어떤 구글 애드센스 광고들을 여기다가 어, 넣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거로 어느 정도 수입을 낼수 있는 구조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앱을 제작하기에 앞서 배우는 그러한 기능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어, 이런 화면들이 나와요 처음에는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요세 프로젝트를 클릭을 하시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테스트 앱, 네, 테스트 앱, 어, 보통 이제 공일, 그 다음에 스타트, 뭐 이런 식으로 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을 네이밍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영문으로 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 뒤는 여러분들이 숫자나 뭐그 아래, 아래바로 보통 어, 표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이제 여기가 어, 이제 팔레트입니다. 예, 팔레트가 이렇게 보이죠. 어, 이 팔레트 같은 경우에는 이 안에 이제 사용자 인터페이스라는 것이 있는데 보통 이쪽을 많이 처음에는 이제 사용을 하죠 저희들이 버튼, 뭐 체크박스, 이미지, 뭐 레이블 같은 경우에는 문자율을 표현하는 그런 것들 그다음에 비밀상자, 알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 이런 것들이 어떤 기능인가는 여러분들이 한 번씩 끌어당겨 가지고 한번 살펴볼 것이고요 그 아래 보면 은 이제 레이아웃이라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수평 배치 어떤 배치하는 역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 있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한두 개 정도 그 다음에 요 레이아웃을 사용하는 방법들을 좀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앞에서 위에서 어, 사용하게 될 그러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어, 우리가 이렇게 규칙적으로 어떤 그 배열을 한다거나 이렇게 위치를 잡아주는 거죠. 이렇게 수평 아니면 이제 수직으로 위치를 잡아가지고 어, 이렇게 맞춰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뒤에 이제 미디어 미디어에 필요한 뭐 캠코더 그 다음에 이제 카메라. 뭐 이미지 선택, 뭐 플레이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 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어떤 카메라를 카메라 있는 사진들을 어, 불러온다거나 뭐 찍는다거나 그 다음에 이미지들을 어, 확인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미디어에 관한 부분들이고요 이것도 많이 사용을 하죠. 여러분들이 실생활에 많이 사용하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점점점점 이게 하나씩 늘어나요 기능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리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손으로 어떤 것들을 캠퍼스 위에다가 이제 그린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캠퍼스라는 것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캠퍼스 그 안에서 어떤 이미지를 움직일 때는 이미지 스프라이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뒤에 거는 계속 제가 설명하면 은 여러분들 지겹기 때문에 뭐 맵스 센서 이런 것들 인데요것 아래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하나씩 하나씩 설명드릴 거고요. 이 레고라고 있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레고입니다. 어, 그 로버트 레고 그거가 맞고요. 그래서 레고 마인드 스톰이라고 해가지고요. 요것도 이제 그 아이들이 이렇게 프로그램을 하는데 굉장히 좋은 교육, 교재 국, 어, 우리가, 그러니까 어, 교육 중에 하나입니다. 어, 보통 기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레고를 통해가지고 프로그램을 배우는 건데 요것도 제가 마인드 스토리는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어, 기회가 되면은 저도 연구를 한번 해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어, 강의로 한번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이제 어떤 거를 만들 거냐면은 저희가 버튼을 누를 때 뒤에 있는 이제 배경들이 움직이는 그런 배경들이 바뀌는 거죠. 예, 그 과정들을 한번 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어, 게 이제 여러분들 실습으로 저도 하나하나 어, 조금 천천히 하는 거기 때문에 좀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 불필요한 부분들은 여러분들 빠르게 넘어가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조금만 감만, 가만, 그, 감만 익히시면은, 예, 감만 잡으면 여러분들이 금방, 예,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버튼을, 어, 세개 정도 제가 이렇게, 어, 갖다 놓겠습니다. 그러면 버튼 1, 2, 3 이렇게 있는데, 굳이 뭐 순서를 맞출 필요는 없겠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은 지금 이제 우리가 버튼을 놓았을 때 우리가 놓고 싶은 것은 이렇게 일렬로 이렇게 듣고 싶은 거죠 이게 수평으로 이렇게 놓고 싶은 것을 맞춰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로 이렇게 가면 은안 돼요 네, 안 들어가죠 그래서 요것 때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아래 레이아웃을 한 것을 선택을 해 가지고 수평이란 것을 이렇게 놓는 겁니다. 자이 레이아웃 같은 경우는 화면에 안 보여요 화면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어, 여기에서는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앱으로 다 제작하면 은안 보이는 거기 때문에 어, 크게 상관하지 마시고 이쪽 아래다가 이렇게 놓습니다 그 다음 버튼 2도 이 레이아웃 안에다가 이렇게 넣으면 은 얘가 이렇게 같이 들어가죠 예, 들어가죠 버튼 1, 2, 3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거기에 대한 컴포넌트들에 대한 이름들이 있고 오른쪽에 보면은 요것들을 바꿔줄 수 있는 이 속성 페이지가 있습니다. 요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요것을 이제 가운데다가 보기에 지금 현재 살짝 치우쳤죠. 이렇게 치우쳤기 때문에 요걸 가운데다가 이렇게 놓고, 놓을게요. 그래서 가운데다가 중앙. 요것을 만약 여러분들이 찍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은 여기를 선택을 하시고 컴포넌트 선택하시고 여기다가 중앙으로 이렇게 가운데다가 놓으시면은, 어, 됩니다. 우선요. 그러면 얘가 이제 중앙에, 이렇게 얘네들이 위치에 있는 것이고요. 이 버튼 같은 경우에도, 그 다음에 얘를 레이아웃을 중앙에다가 놓고, 이 레이아, 그 수평, 예, 수평 배치부터 좀 레이아웃 좀더더 건드릴게요.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는 높이하고 너비가 있죠. 근데 요거 높이하고 너비는 여러분들이 픽셀로, 예, 그 다음에 퍼센테이지, 그러면 부모에 맞추기,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우선 너비 같은 경우는 부모에 맞춘다는 소리는 바로 이쪽이에요. 요것이 이제 이 안에 있는 요 화면이 요게 부모거든요. 요만큼 이게 부모의 역에 맞춘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너비만 맞추면은 요렇게 맞춰지고, 아까 저희들이 중앙 가운데로 했기 때문에 얘네들이 중앙으로 이렇게 배치가 되고, 요것도 가운데로 형태로 이렇게 배치가 됐습니다. 아래로요. 그 다음에 이제 버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름을 어떻게 바꾸냐. 아래 보면은 이름 바꾸기라고 있죠. 요거는 나중에 이제 블록에서 보는 이름 바꾸기인 것이고요. 여기 안에 있는 이 텍스트의 이름은 바로 여기서 이제 바꾸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버튼 1이라고 있는데 얘는 뭘로 바꾸냐면은 저희들이 어, 빨간색, 예, 빨간색 빨간색 배경으로 바꾸는 거기 때문에 빨간색 버튼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정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서 이제 빨간색이라고 이렇게 넣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빨간색이라고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버튼인데 요 같은 경우에는 어 노란색 버튼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는 노란색 예, 이렇게 표기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파란색 버튼 예, 파란색 버튼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쪽이 이제 파란색 어, 이렇게 어, 하는 겁니다. 아, 되셨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은 어, 다 이렇게 이름이 정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임의적으로 예, 다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서 이제 나중에 버튼이 저희들이 어, 블로그를 할때어 요게 표시가 됩니다. 어, 근데 이제 보통 이제 버튼이라고 하면은 뒤쪽에가 버튼이라고 이렇게 입력하시는 것이 좋고요. 나중에 뭐 레이블이다. 그러면 레이블로 이렇게 어, 표시를 해두니까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크기들이 다 다르죠. 네, 크기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걸 동일한 크기로 맞추고 싶다. 그러면 똑같이 빨간색, 빨간색 버튼이라는 것을 선택을 하고 이 너비 있죠? 이 너비를 부모에다 이렇게 맞추면 우선 이렇게 커져요, 얘가요. 근데 이 노란색도 여기다가 너비를 하고 이렇게 붙이고, 그 다음에 얘도 이렇게 너비라고 이렇게 붙이면은 당연히 다 가운데로 맞춰지겠죠. 나머지는 뭐 글씨 크기 같은 거 글씨 크기를 만약 20으로 맞추면은 빨간색 얘도 노랑색도 20 여기도 20으로 이렇게 맞추면은 되겠죠. 예, 네, 됐죠. 그러면 여기까지 이렇게 저희들이 어, UI를 어,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만들고요. 이 뒤에 이제 저희들이 만든 것을 가지고 이제 블록으로 이 블록에 가서 이 빨간색 버튼을 눌렀을 때 배경 색깔이 이렇게 어 이제 빨간색으로 바뀌는 것이고 노란 버튼을 눌렀을 때 노란색이 바뀌고 그 다음 파란 색깔을 클릭했을 때 파란색으로 이제 배경 색깔이 바꾸는 그것들을 실제 블록을 통해 가지고 한번 제작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UI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예어 어떤 것든 요 속성들을 한번 많이 어, 건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아이콘 같은 것도 있고 뭐 여러가지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하시면서 어, 한번 익숙해지시면 될것 같습니다